안녕하세요. 이거 배추, 배추 아니지 무지 무한 단이에요. 한단 여섯 개 달린 거 이게 이제 이게 김장무 이제 될 건데 조금 덜큰거 뽑은 거래요. 이야 이파리 너무 좋다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무청김치 담을 때그그무 이파리예요. 그 무청김치 그 무가 음무 소큰 거래야 돼 무탈에 소큰 거 나도 잘 몰랐어요. 짜게 이거를 뭘 무슨 김치를 담냐 그러면요 어 비닐 김치 담을 거예요 고기 비닐같이 무에다가 칼집을 넣을 거예요 어 비닐 김치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칼을 이렇게 어석하게 이렇게 칼집을 넣는 거 무에다가 고기 비닐처럼 고기 비닐같지요 소금물을 타고, 물을 이거 뒤집어서 절거야 돼, 이렇게. 비닐 잘 됐다. 이건 무청도 여기다가 같이 절거주고. 이건 배추예요, 배추. 배추, 이파리 큰 거. 이따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됐어. 무가요, 잘 절거졌어, 이렇게. 이렇게, 몰랑멀랑하게 절거졌네요, 이렇게. 아. 이게, 우리, 우리 마당에, 전번에, 그, 심어 놓은 갓이 이렇게 컸어요, 벌써.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해쳤느냐. 잘라, 잘라줘. 띄워줘야 돼, 이렇게. 띄워서. 쪽파도 전번에 심어놓은거 안사고 심어놓으니까 조금씩 뽑아다 먹으니까 좋네 미나리 배를, 배를 좀 갈아서 넣어야겠어요 양파도 좀 넣고 밥맛 밥맛 고추장김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늘 좀까수 여기는 액젓을요 조금만 50ml 정도만 넣고, 새우젓인데요 내가 이거 담은 거예요 봄에 범에 담은 거. 새우젓을 좀 넣어주고, 이거 무 무니까 새우젓을 좀 넣어야 돼 무에는. 고춧가루. 이거는 밀가루풀 어저께 저기 팥김치 담고 남은 물가루풀이에요 내가 냉겨놨어 오늘 담으려고 밀가루풀이 아니라 참 찰쌀풀이지 이게 <웃음> 헷갈리네 저는 요 여기에 설탕을 안 넣고 설탕 대신 이게 신화당이나 뉴스가 아니면 조금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무에는 설탕을 넣으니까 아삭아삭 싱싱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좀 넣어줄 거예요 같네요. 새우젓 국물을 이만큼만 더 넣어주면 딱 되겠네 이거를 여기 속에다 넣는거예요 비닐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속을 넣어야 돼 그냥 이거 음. 어떻게 먹어?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똑똑 잘라서 먹어야지. 이 배추김치가 이파리가 넓으면은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파리가 좁아서 이렇게 쌓아야 되겠어. 이렇게 사,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잘 쌓였네. 응. 음. 해벌레네. 번데기 된 해벌레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세끼 먹겠네. 하나 딱 꺼내 가지고. 야. 음? 잘 먹는 사람들은 한한개한개다 모자라 순댓국집 가봐 막 김치 한 탱승 넣어도 담고 떠다나가잖아. 음. 우리가 너무 안 먹으니까 그래야지. 하나 넣기가 고생스럽네. 재밌다. 재밌다고? 응. 음. 보는 내가 고, 고통스러워, <웃음> 내가 더 괴로워. 그래? 음. <웃음> 난 재밌어. 이쁘잖아, 여인. 음. 갑투 같아, <웃음> 갑투. 어때요? 이뻐요? 이쁘게 돼? 철갑 그 철갑 뭐라? 옷 네. 철갑옷이네 갑옷 응. 갑옷 갑옷 김치 에이, 용갑옷 김치 이게 배추가 이파리가 너무 좁아 배추가 너무 작긴하다 음아아 응. 아, 배추를 샀는데 좀잘안 좋아 상태가 어메오 그래, 그래. 손에 빠지겠어 배추가 기가좀덜 질거졌네. 이러나 덜 질거져가지고. <웃음> <덜> <웃음> 이 무는 이거 그 여기 배추는 무에 숫자대로 절근면즐근면 돼요. 하나씩 으려고 절근하니까 숫자가 딱 맞네. 응나 어, 맞춰서 절겼는데 떡볶이 갖고잘안 된다 이거는 국물을 좀부숴줘야 되겠어 국물이 좀 있어야지 되니까 국물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국물 국물이 좀 있어야 돼 적국 조금 넣었어요 그럼 물도 조금 넣고 국물에 좀 이렇게 잠겨야 되니까 이제 익으면 국물에좀더 나오면 이거 잠기겠지? 음. 됐다. 이게 저기 이 무가 고기 비닐같이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이게 비닐김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익으면 이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추김치랑 이게 저기 이거 무청나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